<웃음> 예상했던 마니또가 누구인가요? 저는 니키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웃음> 그 필름 카메라로 찍어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 티나게 찍어줘가지고 다 알아버렸습니다 <웃음> <웃음> 어 혹시 예전에 마니또 해본 적이 있나요? 마니또 네, 해본 어. 적이 있어요 계속 운동을 했었다보니까 음. 학교를 거의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 마니또한테 뭔가 원래 잘 해줘야 되는데 잘 못해줬던 <웃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간식은 하나 줬던 것 같아요. 아, <웃음> 저도 이번에 못 냈던 것 같습니다. 애교가 애교가 가장 많다고 생각 생각되는 멤버는? 그거는 당연히 선호.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n i f 는 애교 음. 애교 기 때문에. 음, 반전 매력이 가장 마, 많다고 생각되는 멤버는? J J J 아, J 형 J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무대에서는 멋있지만 음. 무대 밑으로 내려오면은 굉장히 뭐래야지 웃기다 이렇게 엄청 웃기기 때문에 가장 잠을 많이 잔다는 생각되는 멤버는 그거는 이제 니키 <웃음> 니키가 지금 성장기이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이 자야 돼요 메신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멤버는 선우 아니면 이승형인데 이승형은 통화를 많이 하고 음. 선우가 이제 문자 그런 문자 메시지를 되게 많이 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제 얼굴, <웃음> 얼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있다면 눈 눈이 제일 눈. 가장 뭔가 매력 있고 좀 강렬할 때 되게 강렬해서 음 그래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인터뷰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 네 오! 오! 이번에는 많이 또 텔레파시 테스트를 진행. 해볼 건데요. 이심.. 저, 이심 점심.. 이진 이.. <웃음> 이심 점심 전심. 전.. 전심이지. 전심. 전심. 전심을.. 하.. 저, 점심 진행해볼 건데 10점 만점에서 저희는 몇 점을 받게 될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확인. 네. 레츠고. 네. 연두색 쪽 시중 다섯 개 뽑았어 게임 진행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저부터 뽑겠습니다. 네. 물만두 군만두 하나 둘셋 둘, 물만두 아 이거 아까 정원이랑도 했었는데 왜 네. 불목 둘, 둘, 셋. 둘, 셋. 둘, 셋. 직목 하나 둘셋 직목 잠깐 아 우리 저 어떡하지 <웃음> 완전 다른데 완전 다른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 아직 아직 아직 세 세개세번 네, 세, 세, 남았어 세, <웃음> 스릴 코미디. 오케이. 하나 둘 셋. 코미디. 와. 아!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그 코미디 재밌는 거 좋아하잖아. 아니, 저는, 저는, 아니, 스리? 아 스릴 스릴 스릴. 줄무늬 땡땡이. 네. 하나, 아, 둘, 줄무늬 땡땡이. 오 하나 둘 셋. 줄무늬. 와. <웃음> 아,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이건 맞요 이건 충분이지. <웃음> 처음으로 맞췄습니다자 네. 마지막. 마지막. 콜라사이다 하나, 하나, 둘, 셋. 콜라, 콜라! 아! <웃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한개한개한어어어 한국어. 으로어 한국어. 해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어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 럭비! 나이스! 이거 아까도 했어 네! <웃음> 너무 쉬워,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다음 나네 어! 음. <웃음> 이거 이거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나? 그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다리가... <웃음> 아! 가져. 오, 맞아, 맞아, 맞아. 나이스. <웃음> <웃음> 내가 아주 몸으로 잘 표현했구만. <웃음> 아, 오케이. 넓 넓게 봐야 돼. 아, 어, 넓게. 그러니까 응, 어. 시선. 오케이, 오케이. 어, 가방을 뺐어. 탐험. 뭐야, 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홈아 비슷한 이건 비 너무 비슷 다만 뭐 똑같은 거같네아 <웃음> 너무 쉬워 볼링 맞아 볼링 볼링 아래 <웃음> 나이스. Okay,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okay. <웃음> 음 이거 플리커잖아 가수 뭐예요? <목소리> <목소리> <웃음> 전답은 에나이픈. 아, 뭐 이거 비슷. 아, 에나이픈도 생각했는데. <웃음> 아, 네, 네 저희 점수는 10점 중에서 4점 4점이었습니다. 아쉽네요 다시 아, 모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 위 위한 촬영 소감 한 마디 부탁해요. 음. 부탁해요. 이번에 사진도 되게 많이 찍고 그리고 이런 인터뷰도 되게 재밌게 많이 많이 촬영했으니까 되게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이제 새로운 그리고 재밌는 컨텐 컨텐츠들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니키와 성훈이었습니다. 안녕! 안녕